여기 어린이들이 뭐랜드보을더 좋아하는 곳 짱이에요, 아닌가요? 요 진짜로 이런 거구나 오, 이거다, 이거다 제가 이겼네요? 10이나 2 6초 뭐냐 1등 못했어 아, 이거 내가 꼴찌일 거 같은데 몇팀 있어? 아, 3등 <웃음> 아, 진짜 무서워겠네 어, 놓고 왔어 <웃음> 가 아, 저 하나밖에 못 봤는데 이거 있나요? <웃음> 아니에요, 제가 아직 다안 했는데 왜 끝나요 1등게 하나도 없어요? 네 <웃음>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 볼까요? 2, 어차피 아이스크림도 먹을 겸 천천히 가르낸다살펴보자뭐 아. 아. 특수부대 아니에요 저희? 고! 아. 열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발로 하고 여기 손으로 하고 내, 내려가면 돼요? 발을 양쪽노란색 내려가요? 누랑이 잡고 네. 데려갑니까? 네 갑니다 네 야. 음. 아, 잠깐만 아, 생각보다 싱거운데요? 사이렌 소리가 나면 와야 되죠 응 음. <웃음> 야, 똑같다 <웃음> 뭔가 수빈이 올거 같지 않아요? 어, 뭐야뭐야 뭐야? 저거 사람 입소리예요? 아니면 저 소방차 소리예요? 소방 소방차 소리예요? 왜 이렇게 경박스럽지? 죄송이요죄송 <웃음> 저기 <저> 있다 뉴스 <웃음> 석보입니다 경찰청이 철창살을 외철 외철창살에서 쌍철창 쌍철창살로 이응리 이응리울 일부 이렇게 꺾어 놓은 거지. 경찰청이 철창살을 외철창살에서 쌍철창 <목소리> 아 도전 뉴스 속보입니다. 경찰청이 청 다시 뉴스 속보입니다. 경 경찰청이 철 뉴스 속보입니다. 경찰청이 철창살을 외철창살에서 쌍철창살로 할 바꿨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검찰청 역시 외철 창살에서 쌍철, 찰상로 바꿨다 는데요 이로 인해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봉규 계산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최봉규 계산캐스터입니다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근처 슈퍼 인심이 무척 따뜻한데요 원 플러스 5 이벤트를 하는 훈훈함이 4월 하순 같은 날시리위상쾌합니다이 의상 최봉규였습니다 아날래 이거 아닌 거 같아 잘 됐네요 기친데 지도를 어, 받아가지고 음. 여기네요 가 아닌가? 아, 이쪽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 이거 쓰겠습니다 짜잔 무료 입장 운이 너무 없으신 것 같은데? <웃음> 너무 좋네요 무료 입장 3회 네. 오 이것도 되게 좋을 것같아 준비 시작 치고 왔어 아, 감사합니다, 기사님 오케이 그이 친구는 더 태워다 주세요 이따가 태현아바이바이 아, 전기 안전이 어딜까요? 연주, 연주, 연주, 연주, 연주, 연주 연주, 연주, 와, 대박이야한 명만큼 오세요? 두 명, 이번에 두명할수 <웃음> <웃음> 그래, 이렇게 <해야> 하나 보여, 또 <웃음> <웃음> 자, 가위 가위 하나 빼기 하겠습니다 네. 바위 바위 보 하나 빼기 아, <웃음> <가위 웃음> <가위 웃음> 나이스 유빈 네, 씨승 유빈 씨승 <웃음> 감사합니다 하나, 하나 빼 하나 빼기 몇 개예요? <웃음> 아 너무 짠, <좀>, 솔직히 좀 <웃음> 더... 안 돼요? <웃음> 알겠습니다 가위, 가위 가위 보 하나 빼기 하나, 빼기 하나 둘. 둘. 야! <웃음> 선생님, 선생님 잠시만요 선생님! 여기가 혹시 전기 안전인가요? 네. 아, 전전 안전 할할요지지못못어어는니 아, 지금, 왜요? 지금 는 저거는 저네 감사합니다 거는 저거는 요 하나 둘셋 알려주면 안 돼요? 빡빡한 게 필요하다, 되게 싫어고 그거는 손님도 모를 거예요 굳지그전 신인 상송 가수의 신춘 상송쇼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의상을 만든 한양양장점 옆 한영양장점에도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태연 기상 캐스터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태현입니다 내일 친구의 기분이 급격히 좋아질 전망입니다 바로 제가 밥을 사주기 때문인데요 다음 주 주말까지는 친구의 포근한 미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끝인가요? 34초 9일입니영 탐탁치 않네요 34초 9일이요? 아, 어, 이거 뭐예요? 이거는 없어도 그냥 해도 되는 거죠? 해볼래요, 어떻게 해요? 와! 제가 이겼네요 <웃음> 진짜 잘해요 지금 상대를 잘못 꼬르시는 겁니다 무서우시죠? 어,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와, 진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주세요 나이스 <웃음> nice. 감사합니다, 이따 또 올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휴닝카이 <웃음> 와, 뭐지? 우연히 그냥 달리고 있었는데 그거 두바이왜 갖고 왔어요? 그거 두바이왜 갖고 왔어요? 헐, 어떻게 죄, 죄송합니다 어, 너무 죄송해요 죄송해요 <웃음> 두 누가... 해고구 안녕 안녕하세요 네 궁금할게요 네삼삼참네 좌우만 있으니까 아, 좀 바뀌었네요 <웃음> 좌우만요? 네, 너무 쉽더라고요 네삼삼참 아, 성공 네예 감사합니다 어, 뭐지? 아, 그럼 집에다가 배용. 음 어, 시리얼 카페 가보고 싶었는데 궁금하다. 뭐야 여기 왜또 왔어? 어딜까요? 아 여기 있다! 아 뭐야? 바로 앞에 있었네? 와 리얼하다 하나씩이 빠를까? 다한 번에 하는 게 나을까? 하나씩 할까요? 그게 낫겠죠? 세팅이 하나도 되잖아요 그쵸? 맞아까 네? 아 여기까지만? 오케이! Okay, 렛츠고! 할까요? 준비 시작! 여기서부터 이렇게 빼야 된다 다른 거 어디 어디로? 쇼반데? 아, 응. 음. 방법 찾으면. 아 이거 맞나? 아 오케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기차놀이다. 어, 저저 제, 제 속도 빨라져요. 이제. 음. 움규다림 야! 야! 이거 남이잖아 물, 물. 아! 으, 으, 으, 으, 으! 으아! 으, 이 코스. 음. 끝. 일 1등인가요? 아, 2분5 0초는뭐야 끝. 끝 o 맨 오른쪽에서 가장 d g 리 쿠키 그리고 옆 g 리 티슈 Good! g o o 네, 뭐 그렇게 하세요 <웃음> 왜요? 어, <웃음> 그대로 <웃음> 그대로 해도 될거 같은데 가장 뒷자리 쿠키 그리고 옆자리 티슈 왼 앞에서 왼쪽에서님은 슬리퍼를 신고 있고 티슈 종사람 앞에 사과 그리고 끝! 1등을 바꾸면 되나? 태현이 잘 가고 나도 1등 챙겼다 호텔 안녕하세요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네. 네 완전 똑같았는데? 네? 뉴스로 하시죠 이제 다른 건 도전해도 되는 거잖아요, 여기저 <웃음> 누워하고 있네요 네, 안녕하세요 휴니카입니다 선생님 얼굴에 들어왔던먹구 안녕하세요 휴니카입니다 선생님 얼굴에 드리웠던 먹구름이 차츰 물러나고 있습니다 저번 주와 다르게 이번 주는 학생들이 모두 숙제를 해온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날씨였습니다 <웃음> 와우! 기록 다시 깨는 거 가능하죠? 아예 선곡 자체를 못해오리야하는 0, 5인가요? 38초, 5, 1이요 아, 5, 1이요? 네 아, 5개인데 좀 그렇죠 어떤 거 같으세요? 5개 그냥 하고 기록을 한번 깨볼까요? 24초 할수 있을 거 같잖아요 2층에 올라온 김에 잠시만요 아, 바뀌었어요 띵? 다음 하면 에겠습니다 <웃음> <있습니까? 웃음> 어? <웃음> 이거. 하, 면포도알저는거예요포도알 포도 저도요. 많은요 저도요. 요 아, 네. 요 저도요. 저도요. 저 아하하. 주시죠. 저도요. 저기요 저도요. 저도요. 저도요. 저도요. 네 <웃음> 묵져도 묵지 빠요? <웃음> 완전 짜래 <따래>. 점점점 <웃음> 할게요, 좌우 점점점 저기요 저기요, 아예 한 번만 더 해요, 우리 저소방차 처음 왔는데 아, 우리 때투가하면서 정이 있는데 <웃음> 정이 있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저희 정이? 알았어요, 묵지 빠 할게요 안 내면 진거 가요, 바이보 빵빵 <웃음> 네, 내년에는 세 번으로 기회 드려주세요. <웃음> 뭐하면 돼요? 저 포도알 좀 주세요. 저랑 게임하셔서 이기셔야 돼요. 예, 예, 예 쉽죠. 어, 좀 무서운데요. 잠시만요. 우리 살살하죠. 내가 이겼다. 수고. 주세요 포도알. 무료 입장. 하 아, 나이스. 바로 그 농장 한번 더 할게요. 두 개씩 하죠. 주세요 You can't win me 3회 우와 진짜 4회만 무료일장 할수 있어요 난 부사다 안녕요 이제 소방차 필요 없어 난 무료일장 4개나 있다고 다시 위로 올라가자 잠상만 <웃음> 1위야 누가 1등이에요? 너나 no. 여기 깰수 있을까? 아니요 nope. <웃음> 호텔 하고 있어요? 누가요? 틀렸다고 <웃음> 멤버들 원래 보면서 한 거예요? 음, 뭐지? 아, 왜, 왜 이렇게 꺼림직하지? 봐줄게 내가, 봐봐 같이 봐줄게 맞아, 이제 해 뭐해 야, 시간이 답이야, 이거 그래요? 어 시간 안에 못하면 그냥 아웃이에요? 아니, 아니, 시간으로 이기는 건데 너가 시간 이거 맞는지 아닌지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그냥 여유 롭게 하는 거 이제 올 거잖아, 사람들이 <웃음> 그쵸? 호텔 저 리스 세팅하려면 또 시간 걸리죠 그러면, 다른 데 갔다 와 볼게요. 다른 데 둘러보고 올게요. 제 바보 요서는 진짜요? 멤버들께 좀더어려운요 제가 오면서 쉬워진 거예요, 혹시? 뭐, 뭐, 진짜 성공한 거예요? 아! 거기 가죠 철창살! 철창살 쌀 쌍철창살 어디야? 불난거 어디야? 불 어디에 났어? 나도 소방차! 축구를 한번더 해봐야 되나? 한번더 해볼까요? 아, 저기 누구 있네? 귀엽네 볼만하겠다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준 저요+ 저요+ 저준저준저준저준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할게요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저도 저 k y o 하고 싶어요 저 o k y o t o k 스톱 참, 참, 참, 할게요 어디 하실 거예요? y o Tokyo! 요 o k y o 네 참, 참, 참 <웃음> 아씨, 어? 너무 믿었어 내가 o k y o 알았어 y o Tokyo! Tokyo! Tokyo! 얘가 되게 못한 거구나. 맞아, 휴닝카 이 어떻게 뛰어내렸대? 기트게라. 그럼 하겠습니다. 도전, 도전. 스포츠 플렉스만 하면 다하는 건데 스포츠 플렉스 한 다음에 1위 가망성이 있어 보이는 걸 위주로 도전하면 될것 같은데 여 여기 있구나 안녕하세요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응, 응 천천히, 천천히 해. 해 아, 이거 좀꽤 걸리네 아, 나 저런 거 못하는데 아, 나 이런 거 못하는데 못하는 거면 렇게 쏙쏙 골라줬네 우와 넣은거죠? 넣었어 네. 오케이 오케이 저도 바로 도전하겠습니다 45초 43입니다 엄청 <웃음> 빨리 했네 40초 43이요? 네 빨리 하려고 비켜 휴닝카이 시작 저거 지금 2등인데요? 어차피 태안이는못 넘을 거 같으니까 이 정도로 만족 진짜 솔직히 이거 저보다 아래 있는 사람들 반성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도전! 청소기, 연필꽂이, 가위. 네. 도전. 이야. 그.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외철창살. 쌀 아, 외철창살. 경찰청은 외철창상. 외철창상에, 아니, 외철창, 외철 창살, 쌀 쌍철 창살 상아 외철 창살, 경찰청은 외철 창상. 외철 창살에, 쌍철 창살에. 아니 쌍철 창살에, 외철 창, 외철, 외철 창살에, 쌍철 창살을 쌍철 창살에, 쌍철 창살. 아 쌍철, 쌍, 쌍철 찰, 쌍, 쌍철 찰. 왜 철창살 저 진짜 알라라라라 연습했어요 와! 달라졌어 왜 달라진 거야? 잠시만요 체육 씨한테 중요한 점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뚫띔틀과 아, 바로 할게요 도전! 체육 씨한테 중요한 점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뚫띔틀과 안 뚫띔틀을 잘 구별해야 하는데요 저기 뚫띔틀이 내가 뚫띔틀인가 내가 안 뚫띔틀인가 판단을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최원규 기사 개수터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원기입니다 선생님 얼굴에 리웠던 먹구름이 차츰 물러나고 있습니다. 저번 주와 다르게 이번 주는 학생들이 모두 숙제를 해온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날씨였습니다. 저 재도전 하겠습니다. 물러날 수 없다. 내 보컬 선생님이 매일마다 나한테 기사를 읽어서 보내라고 했는데. 아, 우리 그러지 마요. 나 그럼 재도전의 의미가 사라져요. 아, 생활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칸콩깍지와 안깐 콩깍지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바로, 칸, 바로 깐 콩깍지는 껍질을 깐 콩깍지로 제거 안할게요 <웃음> 빨리 도망가요 <웃음> 넷. 도전! 체육시간때 중요한 점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띨을 틀과안 띨을 틀을잘 구별해야 하는데요 저기 저띠틀이 내가 띨틀이니까 내가 안 띨틀이니까 판단을 잘 하시겠습니다 아하하! 다시 나 바로 도전할게요 너 문제라 너 왔으니까 도전! 체육시간때 중요한 점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띨을 틀과안 띨을 틀을잘 구별해야 하는데요 저기 저띠틀이 내가 띨틀인가 내가 안 띨틀틀인가 판단을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태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태현입니다. 옆집 분위기를 보시면 싸늘한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강아지 종이가 간식을 요구했으나 간식이 떨어진 것을 뒤늦게 발견했기 때문인데요. 미리미리 준비해야겠습니다. 나였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태현입니다. 옆집 분위기를 보시면 싸늘한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강아지 종이가 간식을 요구했으나 간식이 떨어진 것을 뒤늦게 발견했기 때문인데요. 미리미리 준비해야겠습니다. 나였습니다 <웃음> 아, <이야. 웃음> 네. 야저 다시 녹화하면 돼요? 한개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웃음> 저 이거 그대로 하는 거야, 바꿔요? 뭐 아, 바꿔요? 저기 많이 준비해 뒀나 보네요 에이, 무슨 고려고 교복이 나와요, 에이 밥박 법학, 밥, 법 밥. <웃음> 나는... 나 <웃음> 호텔 갔다 올게 양장점 옆 한영 양장점 아, 기귀었던 거네 신인 상성가세 신촌 상성수저기 <웃음> 아까 걸로 할게요 아까 걸로 할게요, 그냥 하나, 도전! 달라졌어 달라졌다고? 안녕하세요. 끝! 됐나요? 망규 씨한번 네? 틀리셨어요? 뭐요? 알려주면 안 돼요 지금. 아니, 왜냐면 손님이 혼자 있고 싶다고 해가지고 잠안 커졌거든요 <웃음>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웃음> 야, 커튼을 걷어야 돼 도전 신인 상성 가수의 신촌 상승수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의상을 만든 한양 양장점역 한영 양장점에도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수빈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수빈입니다 선생님 얼굴에 뒤였던 먹구름이 차츰 물러나고 있습니다 저번 주와 다르게 이번 주는 학생들이 모두 출을 해온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날씨였습니다, 끝! 와. 16초요? 와. 아, 이거무이겠네 와. 아. 와. <웃음> 뭐, 휴닝이 좀 쉬운 것좀 주세요 어, 여유 만만하네 자, 먼저 간다 저 혹시 안에 계십니까? 혹시 범규가 1등인가요, 아직? 혹시 아직 범규 씨가 1등입니까? 어디 갔어요, 이거? 완전 아, 무서운 사람들이야, 그냥 오케이, 하나, 둘, 셋, 도전 여기 콘센트가 너무 많이 꼽혀있어요 그래서 이게 콘센트가 빼야 돼요, 이거, 이거 안뜨는건 빼야 되거든요 일단 청소기 여기 있고요 가위 여기 있고요 연필꽂이 여기 있습니다, 다 찾았습니다 끝 안녕히 계세요 저 겁나 빨랐죠? 위로가 되네요 이렇게 하나씩 다시 기록을 갈아치우죠? 카드가 달라요? 네. 도자! 호텔은... 아... 누가 하고 있네 어? 끝났나 보다 실패? 해봐요 할게요 네. 도전! 신인 향송 가수의 신춘 향송쇼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상을 만든 한양 양장점 옆 한양 양장점에도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휴닝카의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휴닝카입니다 우리 집앞 놀이터 날씨 소식입니다 뛰노는 어린이들의 열기가 식지 않으면서 폭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놀이터는 그야말로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못 알려지는군요 아 이런 바로 하겠습니다 도전! 체육시간대 중요한 점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뛸뛴틀과안뛸뛴틀을잘 구별해야 하는데요 저기 저뛴틀이 내가 뛸뛴틀인가 내가 안뛸뛴틀인가 판단을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태현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태현입니다 우리 집앞 놀이터 날씨 소식입니다 뜨어낸 어린이들의 열기가 식지 않으면서 폭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놀이터는 그야말로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내셨습니다 1등인 것 같죠? <웃음> 안녕하세요 그 미션 카드를 그냥 아예 보여준다고 하던데 분홍색 음료수를 같이 마셨지만 같이 앉은 분이 연두색 음료수를 마셨다 그러면은 같이 앉은 사람이 이렇겠지? 그리고 맨앞 왼쪽에서 두 번째 손님은 끝났대요 슬리퍼를 끝났대요 <웃음> 맨 앞에 왼쪽에서 두 번째 다했어요 도전! 몇 개가 있는지 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너무 뻑뻑하다 일단... 호텔은 제가 1등인 것 같고 뉴스도 1등인 것 같은데 일단 두개는 1등인 것 같은데 아, 이거를 깜빡하고 있었네요 숙수부대 때 쓰려고 했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제 실수니까 <웃음> 그거는... 아, 끝났다 아... 망했다 어쩔 수 없죠, 뭐 방금 잘했는데 또 아쉽다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 약간 자신 있는 게엠 어, 나 그거 그냥 포기했어 카이가 1등 아니면 제가 1등인 것 같아요 카이가 있어요. 안 틀렸다고? 근데 수빈이 형도 16, 16초 안에 하고 갔더라고요 1 0초 안에? 네 그게 가능해? 너무 인지하던데요? 재미있었습니다 제가 1등 아, 전 모르겠어요 처음이랑 똑같던데전 이미 있어요. 1등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일단 적어도 2등은 할거 같은데, 내가 아, 진짜? 어, 적어도 오나 응. 근데, 나 호텔이 빵점이야 커튼을 안 걷었거든 아, 커튼... 아, 아 걷는 것까지 있어? 아, 커튼을 안 걷었다, 맞아 저희 결과 얘기해 드게요네 7개 네. 미션 중 일단 스포츠 플래스 범규 형이 나한테 아 언제나, 언제나 왔더니 다시 왔더니 번규 형이 산 있는 뭐예이러 <웃음> <웃음> 야, 공이 안 들어가 <웃음> 훌라후프 너무 어렵다 저훌라프가어저훌라프가 어려워요 어. 그러니까. 나막 계속 어저훌라프가제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냥, 그냥 를못 해요 아, <웃음> 어, 그래? 저 유연하지가 않아, 와, 수빈이가 2등 했어 야, 사실 저 뭐냐? <웃음> 아, 제가 3등이고 아니, 40초, 40초 말이 돼? 뭔지 잘하는 거야? <웃음> <웃음> 좋아, 좋아하시잖아, 지금 나 때문에 엄청 고생하셨다고 오늘 <웃음> <웃음> 엄청 뛰어다녀셨어 <웃음> 옆에서 손 흔드는 거본 사람? <웃음> <웃음> 너무 귀여워서다 전기 <웃음> 안전공사 <웃음> 여러분, 정전 해라고 하셨죠, 미션? 네, 그거 내가 1등이야 정전, 정 아, 그래? 이거 안 뜨는 건 빼야 되거든요? 그냥 총수기 여기 있고요 갑이 음. 여기 있고요 연필꽂이 여기 습니다다차았습니다날씨였습니다끝와 16초요? 날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였습니다와 네, 진짜 빨습니다 와. 와, 나 저기 들렸다가 어내초요이러안 했는데 아. 근데 진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저 빠른 건 진짜 너무 빠른데 느린 건왜 이렇게 다 그냥 한없이 느리냐 <웃음> 그 다음 뭐가 남았지? 레펠 <웃음> 마지막에 하면 안 돼요? 레펠이 지금... 지금이 마지막 아니야? 아, 이거... 이거 난 누가 1등인지 알것 같아 장애? 누가 네. 1등인지 알아요? 네, 범규 네, 형잖아요 <웃음> 내가 다 지워버렸거든 <웃음> <웃음> 아, 지웠었구나 그, <웃음> 왜반응해 <가능해? 웃음> 내가 다리셋 다 시켰거든 <웃음> 아, 이렇게 좋은 거 줘도 되는 거예요? <웃음> 신나, 신나 와, 오, 나이스! 야! 야! 아니, 여기는 한 번밖에 못한데딴른 데는 내가 그러면 깰수 있는데 여긴 못 깨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없애버렸지, 그냥 야, 나 잘했다 나 1분 5 6초나 공동 1등이겠거니 기분이 지금 매우 좋아했어 아니, <웃음> 그럼 내가 1등일걸 호텔나 맞나? 어, 나 호텔은 없어, 점수가 호텔 형, 잘했어? 응 네, 어떻게 보면서 틀릴 수이을까 끝! <웃음> <웃음> 몇 초인가요? <웃음> 야, 아, 대단하다 와! 와대하다 아 감사합니다. 한한한한한한한한한와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 <웃음> <웃음> <웃음> 와, 형, 앞으로 출퇴근할 때 저거 타고 다니면 되겠다 <웃음> 진짜 그렇도좋나 그래? 나랑 카이랑 둘이 타고 다니면 <웃음> 되겠다 로나차안 타고 저거 타고 다니고 <웃음> 대박이다. 대박이다 아니, 비싼 건데 이거 하드디스크야 형, 본집갈때 이거 타고 가요 <웃음> 형은 앞으로, <웃음> 형은, 형은 앞으로 온다고 <웃음> <공다> 올때 <웃음> 이거 타고 오세요 와, 뭐야? <웃음> 왜 이리 가벼워? 한번 한 바, 한 바퀴 돌고 와요 시골 형, 처음 가리니다 한번, 돌아. 돌아. 한번 <웃음> 저기까지 한 바퀴 돌고 와요 저희가 기다리고 있어 왜, 나와서 <웃음> 클로징하게? 안 되지 네? 아, 소감이요? 아, 진짜 듣기 싫다. 무슨 말 할지 너무 뻔해, 지금 근데 사실 하는 결과지 않았나. 다들 좋았지만 뭐 자기가 완벽했다 이런 얘기 하겠지. 아 근데 다 잘했어요. 잠깐 조금 어 이대로 가다가 내가 처음으로 우승을 못 하는 날이 올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야 앞에 시청분데다 입가리고 웃는 것 봐. 근데 마판에 역시 또 이제 좀. 좀 처음에는 좀 슬슬했어요 멤버들 사기 안 떨어뜨리려고 너무 압도적인 점수 차로 이제 있으면 애들이 도전 안 할까봐 마지막에 좀 제대로 했죠 뭐. 어 근데 어. 신기한 게 이제 중간 점검했잖아요 그때 수인형이 일등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래. 근데 아, 갑자기 이제 후반 때 일등을 세번 했어요. 아, 그렇죠. 대단하다. 응 진짜 <웃음> 대단하다. 네네네 네, 그럼 다음에 새로운 투도로 만나겠습니다. <웃음> 버스 안에서 막 게임하는 건가요? 너무 이지한데요? 선생님, <웃음> 아, 아. 다, 다, 다 당황하셨어요 이쯤 됐어, 이미 수원에 성취했을 텐데 아, 우리가 포도알에말던안 되는 그래 그런 거아니에 아, <웃음> 저희 왼쪽으로 한번 다들 보세요 저랑 웨이크업사나 아, 번드 높은가 봐 아파트 15층 높이래요, 여러분 음, 15층? 생각보다 높다 <웃음> 야, 나무터 <나무서도> 피해야 <웃음> 하는데 준비습니다 아, 밥이다. 밥이다 아 밥이다 야, 야, 어, 진짜 맛있어 보여 잘, 잘 먹겠습니다 나이 번이 두 번째 캐스이죠두물이푸번 <웃음> 죽으면서 안 재밌었던 적은 단한 번도 없었기는 응. 응. 올해 마지막 킬링 같은 그런 하루가 될것 같아요. <웃음>